이 브랜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고르기 힘들 정도로 되게 <웃음> 예뻤어요. 근데 가격대가 5,000원이니까, 조금 비싼가요? 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힙하고 예쁜 것만 딱! 딱딱 추천해드리는 치통용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더현대를 방문했는데 좀 힙하게 입으신 여성분들이 카고 팬츠를 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Y2K 패션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하고 있고 올 가을에 분명히 카고 팬츠가 유행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을 바지 추천이죠 최근에는 또 각자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다양한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의 그런 바지를 추천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에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던 그 바지 제품인데 영상을 올라가고 나서 8월 12일에 재입고를 한다고 합니다 버건디 레드에 가까운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와이드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카고 포켓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게 평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비틀어져 있고 뚜껑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디테일을 좀 완벽하게 잡아준 디자인이지 않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작게 탄창주머니라고 하죠 탄창주머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탄창주머니가 되어 있고 무릎쪽에 또 이렇게 턱이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을 잡아주고 텍스처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장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기장이 길고 통도 되게 큰 그런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네가지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재입고 된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가격도 이 정도 디자인의 소재에 뭐 퀄리티를 생각하면 요즘 치고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윈더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인스타 협찬을 몇번 받았던 브랜드예요 근데 받았던 이유가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고 디자인이 다른 브랜드랑 겹치지 않는 느낌이어서 협찬을 받았었는데 고르기 힘들 정도로 되게 예뻤어요 이 카코 팬츠도 고민을 할 정도로 되게 매력있게 나온 것 같아요 얘도 좀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큰 빅포켓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절개선까지 깔끔한데 살짝 포인트 들어간 그런 카고팬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재밌는 포인트가 주머니도 절개선에 감쪽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미니멀한 감성을 받쳐주는 포켓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터의 르망 카고팬츠고요 포켓이 앞에 바지들과는 다르게 아래 쪽에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허리에 끈이 길게 늘어진 재밌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소금에 시켜드립니다 아무래도 세터가 너무 남성적이기 보다는 좀 라운지 웨어 편안한 느낌으로 입는 브랜드다 보니까 밀리터리 느낌이 세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귀여운 이런 벨트나 포켓이 좀 귀엽게 들어가서 조금 더 감성지게 딱 세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네이비 컬러가 실물로 봤을 때더 괜찮았어요 완전 블랙도 아니면서 저희가 블랙 바지는 많이 사지만 네이비 컬러의 바지는 많이 안 사잖아요 저는 근데 네이비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한 다크 네이비 컬러의 이런 바지도 하나 장만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검정 신발을 신었을 때도 좀 심심하지 않고 너무 모나미 룩 같지도 않은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터의 카고 팬츠는 컬러 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쿠어의 스트럭처드 카코 데님 팬츠 요 제품은 제가 많이 입고 다녀서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는 자료 사진이 아직 많습니다 참, 딱 요런 느낌으로 많이 입고 다녔던 바지인데 아직 라지 사이즈가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옆에 보시면 포켓이 페이크 포켓이라서 실제로 쓸 수는 없지만 뚜껑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고 핏도 되게 와이드해서 좀 와이드한 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계속 추천을 드리는 바지인데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바지예요 주머니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들어가 있고 앞에 턱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무릎 쪽에도 이렇게 턱이 두개 들어가 있다 실루엣은 굉장히 와이드하지만 접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재밌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좀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희끗희끗해요 그래서 검정 바지이지만 턱 디테일이나 포켓 디테일이 잘 보인다 눈에 잘 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해외 브랜드예요 해외 브랜드 해외 브랜드 하면 또 제가 좋아하는 아우레가시가 먼저 나와야겠죠? 아우레가시 트래킹 카고 팬츠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밀리터리에 가까운 평범한 디자인이죠 이게 이번 시즌에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팬츠 중에 하나인데 포켓 몰에서 48사이즈 50사이즈를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한 사이즈 다운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50사이즈를 입는데 얘는 48사이즈를 입어야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포켓 뚜껑이 조금 정석적으로 들어갔죠 그냥 일반 건빵주머니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리지널 갖고 딱 아오레가시가 많이 하는 그런 감성의 디자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아픽스의 카고 팬츠입니다 어 요거는 조금 특이해요 이런식으로 포켓이 뭔가 종이접기 한것 마냥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런식으로 뭔가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뽑는 주머니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있죠 잘리가 이렇게 각져가지고 핏 자체가 레귤러에 가까운 바지라서 고프커스로 그런 코디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31만 5,000원이니까 조금 비싼가요? 지금 풀사이즈이긴 해서 50%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면 지금까지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가성비 제품을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넣어봤어요 프리즈웍스의 카고 스트링 팬츠고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입어보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평범하게 일반적인 카고 포켓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 밑단에 이렇게 조거 형태로 연출을 할수 있는 스트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풀어서 신발을 덮어서 신을 수도 있고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조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의 바지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프리즈목스의 카고 팬츠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올 가을에 많이 보일 예정인 카고 팬츠를 좀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 하나쯤은 장만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A1이나 야상 같은 그런 아우터들이랑도 또 조화가 좋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이템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빰